누구나 비용 없이 공부할 수 있고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있고 계약 없이 배포할 수 있는 머신러닝 1 온라인 수업이 책으로 나왔습니다. 머신러닝 1은 수학 없이, 코딩 없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인 머신러닝을 경험해 볼수 있도록 구한된 컨텐츠입니다. 이 컨텐츠는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책 없이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강의를 먼저 살펴보실 것을. 내드립니다 이미 무료로 볼수 있는 컨텐츠임에도 이 책을 구입하시면 저자들의 인센스는 비영리 단체 오픈튜토리얼스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. 머신러닝의 원 후속 수업으로 만들어진 오렌지 3 수업도 이번에 함께 출간되었습니다. 이 영상의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